네 일단 그냥 점 찍어보면? 그렇지 점 찍는걸 먼저 하면 돼 그냥 응. 뭐.. 그냥 찍어 그냥 마이너스 다시 고 마이너스 다시 고 어? 그리고 15랑 20 15 15 이... 이... 음.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칠십 찍었고, 마이너스 육십억, 영십억. 응? 지점 보면은, 초를 일단 물어봤으니까, 초가 여기랑 여기에요. 응. 음. 그리고, 여기랑 여긴데 여기는 지금 45고 15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 지점이었으면 은 응. 얘가 더 느린거잖아요. B가 응. 말이 가 안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2는 여기였던거죠. 여기. 어 이렇게 됐있던거고 응?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여기 A 여기가 여기를 여기 죽인거니? 근데? 어디, 어디. 여기, 여기를 지운 거야, 지금? 네네네. 음. 지금? 그러면 지금, D2는 D1이 달 했는데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 바로 다, 여기서 봤었고, D2가 여기였잖아요. 아 그, 초반이야 여기였잖아요. 응. 어. 그럼 지금 바로 이거, 얘 바로 다음 건데, 다, 바, D4 바로 다음, 문제, 그럼 D3이죠. 여기가 D3.